오빠 어? 날도 좋은데 어? 우리 놀러 갈래? 어..어 지은아 어디 가고 싶은데? 아무데나 어..저기 지은아 그..나한테 몇 분의 시간을 줘 그러면 내가 최적의 데이트 코스를 찾아보게 알겠어 시...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<웃음> 한? 새로운 의왕 우리의 이곳은 데이트의 왕 역시 오빠는 최고야